안녕하세요. 하우 이지, 이지쌤입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파워포인트 자체가 정말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파워포인트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면서 훨씬 더 좋은 디자인 툴이 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지금 현재 2021년 6월 버전까지 현재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독하시는 분들의 최신 버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 안에서 활용해 줄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파워포인트 버전이 최신 버전이면 최신 버전일수록 작업 효율도 정말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윤택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 그리고 기능들을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쓸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들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첫 번째 기능으로는 바로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기능입니다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측에서 정말 다양한 디자인과 이미지들을 저절로 삽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처음 만들 때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촌스러워서 잘안 썼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쓰면 좋냐면요 자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홈탭의 오른쪽에 가면 디자인 아이디어 여기 상단 메뉴 디자인 쪽 오른쪽에 가면 디자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정해 주시면 아무것도 없는 이 화면 그 자체에서 저절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냥 파워포인트 내에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준 거예요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소 어둡지만 이런 영상들이 나오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디자인 아이디어 추가를 눌러봤더니 여기에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혹은 영상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는이 영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난좀더 역동적인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싶으시다 또는 좀더 시각적으로 잘 보여지는 그런 슬라이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삽입된 이런 영상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또 한번 여기다 제가 제목을 적어 볼게요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 활용하는 이지쌤 노하우 이렇게 적어서 글꼴 바꾸고 하면 끝나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지금 이거 디자인적인 거는 많이 넣진 않았지만 이렇게 저절로 움직이는 이런 화면들까지 제대로 써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저절로 자동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누르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니까 그냥 내가 선택해서 넣기만 해도 충분히 디자인을 해준다는 건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파워포인트 안에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러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지를 다수를 넣으면 이것을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좀 막막하잖아요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옵션도 다르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그 이미지 4개가 다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 모양에 맞춰서 저절로 디자인을 해주는 것을 볼수 있죠. 물론 지금 여기 안쪽에 이게 틀이 있어서 그랬지만, 이 틀을 없애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틀이 없는 상태로 이미지를 다양하게 배치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굳이 하나하나 이미지를 편집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 절약도 되고 그리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내가 좀더 이번에는 좀더 다른 모양으로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모양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해서 유튜브 썸네일 만들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이렇게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을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번째 기능으로는 바로 슬라이드쇼 기능이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쇼 기능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2016 버전 이하에서는 녹음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최신 버전에서는 녹음도 되고요 나의 얼굴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상단 메뉴에 있는 이 슬라이드쇼를 눌러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쇼 녹화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쇼 녹화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 처음부터 뭐 여러가지 나오는데 저는 현재 슬라이드 녹화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눌렀더니 지금 오른쪽 하단에 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목소리는 저절로 녹음도 되기도 하고 왜 상단에 메모 기능이 슬라이드 노트거든요 슬라이드 노트를 띄워 놓고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레이저 포인터 이런 모션 그리고 펜 이런 펜 기능 그리고 형광펜 기능까지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녹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 상단에 녹음 녹화를 누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쇼 녹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 안에 제 얼굴과 그리고 모습이 녹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저 포인터까지 녹화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펜까지 이런 모션까지 다 녹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중지 를 시켰습니다 중지 를 시키고 그리고 나가기 눌러 볼게요 나가기를 누르면 여기 안에 방금 전에 제가 그렸었던 이런 잉크 도형들이 그대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는 없었던 제 얼굴까지 생겼고요 이것을 슬라이드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지금부터 슬라이드쇼 녹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슬라이드 안에 제 얼굴과 그리고 모습이 녹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까지 녹화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펜까지 이런 모션까지 다 녹화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이렇게자 이런 방식으로 슬라이드 안에 내 목소리와 얼굴 그리고 마우스 움직임까지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 자체를 영상으로도 저장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을 영상으로 저장하기만 하면 따로 내가 강의 녹화 기능 있죠 강의 녹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활용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의 영상을 제작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펜이라든지 레이저 포인트까지 같이 저장된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쇼 녹화를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세 번째는 슬라이드 자막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 쇼 했을 때 나의 목소리를 저절로 자막으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야 이거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슬라이드 쇼를 눌러 볼게요 슬라이드 쇼를 누르시면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뭐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펜 기능 그리고 여기는 전체 화면 확대 여기 보시는 이 자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냐면 여기 자막 설정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아래쪽 위쪽 슬라이드 아래 위 여러 가지 설정을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기타 설정 한번 눌러 볼게요 기타 설정을 누르시면 음성 언어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자그러면 제가 한번 다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자막을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자 지금 가까이 위치에 명확하게 말하세요 주변 소음을 제거하세요 네트워크 품질이 중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제 목소리가 노트북에 있는 마이크에 저절로 수음이 되면서 자막이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어때요 제가 말하는 대로 생각보다 자막 형성이 잘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한국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도 나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막 언어에서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프레젠테이션 자막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와우 어때요 지금 제가 말한대로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에게도 충분히 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 위치가 지금은 아래쪽이었는데 이 위치를 위쪽으로도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뭐 아래쪽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게 되니까 여러분들 꼭이 자막 기능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버전에서만 사용해 줄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스톡 이미지, 스톡 동영상 기능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파워포인트 안에 자체적으로 있는 이 스톡 이미지 기능을 통해서 그런 번거로움이 덜하게 됐죠 자, 상단 메뉴 삽입을 누르시면 여기에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누르시면 여기에 스톡 이미지라는 것을 찾아주실 수 있어요 이 스톡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 촬영, 낮, 눈, 사람 등 지금 카테고리에 맞춰서 위쪽에 다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 보시면 뭐 아이디어도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디어를 누르시면 이 아이디어에 관련한 다양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거 생각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전구 이미지를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저절로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바로바로 삽입해 주실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삽입, 비디오, 스톡 비디오를 눌러주시면 또 굉장히 찾기 어려웠었던 고품질의 영상들을 찾아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디자인 아이디어 기능을 통해서도 영상을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소스가 바로 여기 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그 구름 영상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서 삽입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 영상이 파워포인트 자체 안에 그대로 다운로드가 돼서 삽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생을 러주시면 이렇게 저절로 재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영상 선택하시고 재생을 러주시면 이미 반복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좀더 부드럽게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도형 하나만 집어넣고 그리고 색상만 약간만 어둡게 해서 검정색에 투명도 살짝만 넣고 텍스트 상자를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 주시기만 하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영상 같은 느낌처럼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스톡 이미지랑 이런 스톡 동영상도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잉크 리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잉크 리플레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냐면 파워포인트 상단 메뉴에 그리기라고 있어요 이 그리기를 통해서 노트북 화면 자체가 터치가 된다면 그 터치 기능을 좀더잘 활용해 줄수 있게 된다는 거죠 태블릿에서도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주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이 태블릿의 장점은 뭘까요? 손가락 같은 또는 펜 같은 그런 제2의 기기를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내 손글씨로 메모를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북2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게 서피스 펜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여기서 이런 거 눌러서 이렇게 얼마든지 제가 제 손글씨를 그려줄 수 있기도 하고요 두께를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럼 두껍게 해서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PT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L O V, E 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잉크 리플레이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플레이가 되죠? 그리고 여기 이 링크 리플레이를 애니메이션에서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돼요. 여기 보시면 재생이라고 보이시죠? 이 재생을 누르시면 저절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생 시간이 2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2초를 뭐한 3초로 바꾸고 클릭할 때가 아닌 이전 효과와 함께 를 눌러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에서 지금 이 다음 슬라이드에 그 러브라고 하는 글씨가 보일 거예요 볼게요 저절로 재생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것까지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캘리그라피나 손글씨에 자신 이 있다 라고 하시면 애초에 표지라든지 그런 내용 자체를 펜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슬라이드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게 펜으로 리플레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 라고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 주셔서 한 1초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잉크 리플레이 라고 하는 기능 알고 계신가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그리기 기능 안에서 잉크 리플레이 기능을 활용해 주셔도 너무 유용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 최신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있는 기능들만 잘 활용해 주신다면 일단 뽕 뽑는 거예요 뽕 뽑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파워포인트 디자인들을 아주 손쉽게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